잠깐만. 어, 여기 거북왕이 왜 있어? 거북왕? 응. 승북왕. 됐다. 어, 전, 전용도 있고, 이, 이루치인가? GDD공 이론친데 에어 슬리시 아이, 너무 좋다. 이고 나옹. 해오리. 해오리? 시공? 시공! 한돼 그, 시공 좀 그만해. 아이고. 왁악 원콤 났다. 시공. 아, 당근 버려야 되는데, 이거. 야 근데 민규 나간 사이에 포켓몬.. 어떤 거북아가한테 그거 걸린 것 같은데.. <웃음> 집이 걸렸나? 그런 것 같다. 볼게. 아니다. 크랩턴테 전투. 아? 어? 크랩 다른 애한테 걸렸다. 근데.. 천.. 턴지 전투 아니 그거? 어 턴지 전투인데.. 억으로 끌릴 수가 있다. 중간에. <웃음> 예리한 부리? 내은비 네, 돌아오고 이거 얼마지 레벨이? 와거부강인데 42레벨이다 응. 54레벨이다 아 무조건 다이치야 되네 다이치자 아, 그 뒤져야 겠다. 야, 저거, 저거, 그냥, 잡아서 없애 뿔야 겠다. 저거, 그냥, 잡아서 없애 뿔야 겠다. 와개 셌네. 고부왕 와, 와 이건 낭비도 된다, 볼. 와 아 잠깐만 얘한테 왜 이거 썼지? 얘한테 에어슬레 쓰면 되는데 으 고래왕이 뭐야? <웃음> 으악 기게 뭐야? 곰풍선이 있다 풍선은 터진가? 지금 터트리고 있다 아니 체력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은비 아, 개 쎄다, <웃음> 나 잡는다. 사실 필요 없다 어디 보자 저 민규보고 잡아라 저거 거북광 어디 가둬놨다가 <웃음> 어? 좋은 생각이다 <웃음> 기반암 어디 갔노 찾았다 기반암. 찾았다 거북왕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잡았다 대스 <목소리> 거북왕. 부부와 네, 딱 꼬부가 됐다, 잡았다. 가을도 잡았다. 아, 빛의 도 없다. 음, 없어. 자식이. 마을 주민이 없네. 주민이 없으니 죽일 수 없다. 아 여기 멀데 니또 넣어놔야지 얘네들 쉽게 가두는데 어이 여기, 여기 그거 파는 애는 없나? 어, 없다. 어, 어디갔는데? 어디갔노 이거? 어디갔? 어 됐다, 전자레인지 한번 데우고. 내가, 나 게임 모드네. 오 총체적 장기 부증 와일드 볼트. 노란 규토리. 어, 모두 판매. 판매. 판매, 판매, 판매, 판매, 판매 와돈 많다. <웃음> 불 먹기 예리한 부리는 뭔지 모르겠지만. 돈될만한 물건을 마구 팔아버리죠 뭐야 이거 응 은비한테 줬던 그게 없어졌다 용의 이빨 음, 다 왔다 왔다 이건 얼마고? 와이드 볼트난 그런거 필요없다. 판매, 판매, 세계 타야겠다. 이거. 됐다. 그리고 난 이걸 쓸 거다. 네, 포켓몬 사냥질 간다. 이김. 얘네들 아직 못 이긴다. 이건 이게 수 있나? 따라라라개쎄다 잠자기. 난 그런 거 배우지 않는다. 잠자기가 있었나? <놀라라> 어. 잠자기 있다. 피 빠는 거 있다. 잠자기가 왜킹 피를 빠는 건데? 피 빠는 거지. 잠은 그냥 피 빤다, 이놈. 대단. 너이 자식, 레벨 42. 임종이다. 너한테 딱 맞는 건 임종이다. 음, 36레벨. 전부 획득. 어, 뭐야. 포켓 힐, 간다. 그 다음 녀석 나와라. 노다, 이 자식. 아 레벨이 얼마 안 됐나, 얘는. 얘도 레벨이 19밖에 안 되는데. 잡기 좋은 녀석. 28. 빅섭이 어떻게 쓴 거야? 으악, <목소리> 백삼십사 봅시다. 넌 레벨이 얼마냐? 4 1 54다. 이길 수 있나, 이거? 어, 이긴다. 레벨 4 1 이긴다. 역시 세다. 그 다음 어디 있어? 놀로와봐 맞다 이리 신청한다 오케이 맞다 이 신청됐다. 아 개세다. 오케이 에어슬리시다. 37 레벨 유튜브 다그 <웃음> 다음에 좀 잡을 레가 없나? 뭐야? 이거 꼬시기 열매 꺼져 오케이. 빡이 더 좋다, 자 어. 찾았다 가자 안된다 이거 쓰면 안되겠다 거북왕 안 되고, 로켓단이다. 어, 로켓단 있는데, 왜 뭐가 안 일어나? 아, 어, 미끼어서 데미지 받는데 자고와개 <웃음> 아프다 얘 이겼다 으악 졌다 아니다 한비가 막타를 먹는다 이겼다 이상한 사탕이 있다 음.. 필요없는거.. 고기 썩은 고기 무슨 키스톤이야 야도란 나이트 필요없음 어.. 맥스 이거 쟤 쓴거지? 그건 어, 어디야? 어.. 뭐지? 아야 잡고 어... 있었다 니, 니 옆에 야, 이거, 어. 야도란 나이트, 이거 필요 없는데 어떻게 쓰냐. <웃음> 어떠냐. 아, 야, 맞다. 요, 니 뒤에 그거 있다, 아이가. 베드락 있다, 아이가. 응. 여기 거북왕 가둬놨다. <웃음> 나 먹을래. <웃음> 니 자, 못 잡지, 얘네들은. 내 뒤로 잡아줄건안 잡아지던데, 나. 안 잡아가지고, 나, 1577120 죽였다, 그냥. 나 죽여서, 거봉아. 됐 버림. 야, 근데 이거, 아, 맥스업 어떻게 쓰냐? <웃음> 맥스업 쓰는 방법 아는 사람? 그거, 노력치 없을 때, 아. 체력 노력치 씹어 려주는 그 건데. 가, 가지, 가질래. 아 아니요 아니요. 덤벨. 이거 가져. 오케이. 날씨 끈다. 오케이. 꺼야 돼. 내일 또 봅시다.